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삼척 번개시장에 왔습니다 방문일은 8월 1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름에 삼척 번개 시장 어떨지 구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좀 다른 점은 이렇게 냉장 쇼케이스가 생겼네요. 이거 여름에는 좋죠. 이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척에서는 이제 가자미도 많고 대구도 많고요. 늘 있는 이런 발문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골뱅이류가 있고 새우가 있는데요. 이거 새우는 얼마씩이에요? 우리는 보리새우는 만원, 이만원, 꽃새우는 삼만원. 이 보리새우라고 하는 가시진흙새우도 달달한니 맛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마회는 보통 한 접시 만원이에요. 뭐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판매하는데, 여기에는좀 네, 말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이거 어, 구입하는 거는 네, 각자가 결정하시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뭐 오징어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가자미 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 생선. 볼락은 얼마씩이에요뭐이다 많으냐. 이거는 랑 볼락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예요. 발모나는 좀전 네. 저는 좀 그냥 그래요. 여기는 네, 청어회 가자미회 뭐, 가자미 여러 가지 판매하네요. 어, 음, <목소리> 기름가자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요. 저 위에는 고무걱정이라고 하는 망치예요. 저거 매운탕 어, 끓이면 시원하니 맛이 좋습니다. 도루묵은 저는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알이 있는데 저게 알도 별로 안 좋고 살도 단단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도루묵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도루묵도 참 많아요 네, 여기 큰 대구인데 대구 대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엄청 큰 대구더라고요 5만원 그리고 초장 파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회 같은 거나 뭐 이제 구입하시고 초장 필요하시면 은 여기서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길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차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침에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도르묵이큰 쟁반 2만원, 작은 쟁반 1만원 그리고 대구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대부분 골뱅이는 좀 많이 담았다라고 하면 2만원, 좀 적게 담았다 하면 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자미 3마리, 한 바구니씩 해가지고 이제 만원씩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썰어놓은 그런 회들이 보이고요. 이제 문어나 소라 같은 거는 이제 뭐 작업 특성상 좀 미리 미리 이제 해놓는 편이고요. 오징어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라는 어제 해야 돼요. 소라는 기청을 다 이해 다. 얼마인 어, 이것도 네, 여기는 이제 접시에다가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 오징어는 얼마씩 이에요? 예 작은거는 5마리 2만원이요 이렇게 큰거는? 큰거는 한마리 한 만원이요 큰거는 한마리 만원 그리고 이렇게 선어 같은거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내장이나 이런것도 손질을 해주세요 연어가 한 마리 있더라고. 이거 연어는 얼마씩이에요? 2만원. 2만 삼치가 아주 선도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자미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노란색 있는거 있죠 이거 이제 참가자미예요 보통 이제 노란가자미 이렇게 부르는데 노란가자미는 전혀 다른 어종 이에요 다르게 있는데 이제 그래도 지역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좀 알고 있는게 시장보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오징어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징어 이제 세 마리 만 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한쪽 대만 오징어 세 마리 만 원입니다. 이걸 이 식당에서 떠주기도 하나요? 네, 도와주시면 다 해줘요. 아 그래요? 골뱅이도 삶아 드리고, 고추골도 뭐, 삶아 드리고,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거만 원. 이런 거만 원. 네, 참골뱅이 만 원, 고추골뱅이도 만 원. 요것만 양이 많고 조금 사이즈가 커서 이만 원. 또 맛있어요, 새우 맛있어요 새우 새우 새우 새우 뭘 먹을까? 다 맛있는거라 고민이에요 아 골뱅이를 먹을까 새우를 먹을까 새우 독도 새우라서 자체가 비싸요 아 이거는 네예 네, 이거는 진짜 울릉도 가시면 얘보다 조금 더 큰거 한 마리에 만원 만오천원이에요 울릉도 에서 성전하나 요 혼자 먹을거라 네 골뱅이 하나 삶아서 가져와 거? 드세요 이거 싱싱하고 좋고요 제일 유명한 골뱅이가 참골뱅이입니다 여기서 참골뱅이라고 하는구나 네 이게 참골뱅이 백골뱅이라고 백골뱅이. 해요 네.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위에 보이시죠? 진미식당이라고 이거 시장 골목 뒤편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골뱅이도 삶아서 먹을 수 있어요 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5천 원이요. 백반 가격은 팔천 원이고요. 아, 투박한 시골 밥상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가지나물, 김치, 그다음에 뭐 고추장아찌, 생선 한토막, 그리고 조림, 그리고 양배추였어요. 저거는 하얀 거는. 그리고 이 된장찌개는요, 그냥 시골에서 먹는 이제 그런 맛이에요 음. 조미료 많이 넣지 않은 그런 맛 약간 투박한 거친 된장찌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았어요 맛은 자, 지금 여기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거, 방건조 가자미 조림인데, 아, 이거 맛있어요. 살은 이제 좀, 방건조에서 좀 단단하고요. 고등어,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조금 주시는 게좀 아쉬울 정도로, 아, 고등어구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확실히 원물이 좋아서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0분 기다리니깐 골뱅이가 왔어요 이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조,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골뱅이를 삶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얀 점액질 같은 게 나와요 그게 나와야 좀 이렇게 신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백골뱅이는요 뭐 맛을 뭐 맛이 없다 했다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요 근데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해 놓은 거 이거 무슨 소란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등인지 요거요거 요거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침샘 같은 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해 봤는데 일단 먹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괜찮은 거 보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맛은 백골뱅이가 훨씬 더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추장 주셔고 이거 찍어서 먹어 봤는데 이 고추장이 백골뱅이의 그 맛을 좀 침범해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가정식 백반은 8,000원 예전엔 7,000원이었거든요 요것도좀 물가가 오른나서 오른 것 같아요 여기 카드도 사용 가능해요 네잘 먹었습니다 아버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반값 8,000원 그리고 찌는값 5,000원 해서 이제 1 3 0 0 0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 남은 것들은 다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삼치가 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가격을 못 물어보고 계셔 갖고 제가 대신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삼치 얼마씩이에요? 요큰거이만한 사이즈. 작은 거는 한 마리 만 원, 한마리마리이만 원. 큰 거는 한 마리 이만 원, 두 마리는 만원 네, 요즘 삼치는 뭐 겨울보다는 좀 못해요. 네,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색깔이 이런데 이게 어 그물로 잡아서 그런 건지 뭐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바로 들어온 오징어 같기는 한데 네, 큰 박스는 2만 원, 작은 박스는 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용가자미, 창가자미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번개시장 구경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목적지는 무코항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